It glows, the, the agate here. That is an amazing one. Gosh, this, my flashlight's not that great, but... That, that's a really dang... That blue is the biggest blue I've ever s n d Gosh, that's a big... w well, e for instance, that... You see, you hold the... Well, that's not doing that either. My flashlight's bone dead. But, you know, they, they glow in the, in the light. This is a, a, a bone. That's a fossil a bone. bone. Bone? Is it bone? That's bone, yeah. What bone? Uh, fi uh, fish, I guess, or something. But you see the, the grain in it? That's, uh -huh. that's a bone. Just look at the colors in them. like When they're polished, uh -huh. they look really neat. Thank you. Thank yeah, you very you much. Nice what are you, you going to do with that? Right, Stumble them and cut them, make jewelry. Uh-huh. r e t 반짝거리는 돌들을 주워서 주얼리 그 액세서리 보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음,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돌인데 그냥 <웃음> 와,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빛나는 보석돌 오레건주 해변이고요. 어,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 스테이트 오레건 주립공원은 다 폐쇄가 됐어요. 못 들어오고, 어, 해외, 해안가 도로변에 조그만 파킹, 이렇게 뷰포인트, 뷰 감상하는 조그만 주차장들은 조금씩 이렇게 열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어, 아침 거기서 해 먹고요. 예, 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차는 저 위에 있습니다. 와, 여기 완전 화산 안반지대 같아요. 공룡 발자국 아니에요, 이거? 음? 음, 무슨 무늬가 이렇게 생겼죠? 조개네, 조개, 조개가 다이 속에 박혀 있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조개가 박혀있죠, 다? 음. 희한하네. 이거 무슨 용암이 흘러,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어진 것 같아요. 큰 조개들을. 네? 와. 여기 전체가 다 이러네요. 조개가 박혀 있습니다. 아와 이거 봐. 오, 이더 멋있네. 득템한 것 같아요. <웃음> 득템했네. 오늘 아침에 하나 득템했어요. <웃음> 어 여기 또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다 챙겨가면은 내밴이 무거워갖고 기름을 많이 쓸거 같아서 이거는 놓고요. 요거 하나만, 예, 모양이 아주 잘 나온 요거 하나만 일단은 챙기고요. 음. 바이스, 너뭐발견했 어? 큰거 발견했어? 100만원짜리 수석 여기다 놔두고 갈게요. 어, 자표, 자표 찍어 드릴 테니까. <웃음> 아니에요. 음. 와, 바닥이 아주 평하고, 아, 멋있다, 이거. 아, 내가 하우스 집에만 살아도 이거 갖고 가겠는데 장식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멋있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게, 크기도 다 달라서 되게 멋있어요. 음. 저는 요거하고 요거만 챙기려 합니다. 파이썬 예. 일로와! 아, 어, 여기 또 있네. <웃음> 무슨 금캐는 심정이에요? 에? 금받다 같아요, 금받다. 이런 걸 처음 봐서 제가 와 보석 발견했네요. 보석. 여기 가만 보면 은 현지 사람들이 돌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 이런 걸 보석이라고 그랬거든요 호박인가 이것도 음. 챙겨야 되겠습니다 아유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그래도 뭘 찾느라고 아주 바빠요. 아빠만큼 아주 바쁩니다. 오, 여기는 아주 선녀탕에 있네요. 얘들욕 욕조네, 욕조. 응, 여기 욕조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목욕하면 아주 좋겠다 어, 그, 마이산 갔을 때, 마이산 그 첨탑 있는데, 그, 높은 산 쪽에도 이렇게 조개들이, 에? 그 바위에 많이 박혀 있던 게 지금 생각나네요. 음. 이건 가리비 조개 같아요. 되게 큰데요? 달팽이가 요만하고, 어, 크죠? 아, 더워요, 이제. 화석. 희한한 화석들이 너무 많아서 어, 그거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차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 더워요 저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싹놓고 <웃음> 이거 가져가려고 주워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차에다 놔두면 쓰레기만 될것 같아요 나중에 쓰레기봉투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버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바닷속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